자 8번 사기죄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고로라 그랬는데 어 1번부터 보겠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등기 서류를 위조했답니다 그래서 등기 공무원에게 제출함 제출함으로써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인증 등기를 마쳤대요 저게 나쁜 놈이네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자왜 그랬냐면은 대법원의 입장은 바로 어, 기망행위에 의해서 이것을 어, 처분행위가 없었다 그죠 처분행위가 없었다 이 등기 공무원이 그 처분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단순하게 뭐예요 그 서류를 보고 그냥 어, 업무를 추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, 기망이라고 기망행위에 의한 처분행위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을 근데 잠깐 지워 볼게요 다 그렇다고 해서 이 피고인을 그냥 어, 돌려보낼 수는 없는 거죠 어떤 죄명을 찾아 따져본다면은, 자, 지금, 피해자명의 등기소를 위조했으니까 뭐예요? 공문서 위조가 되죠? 그리고 그 위, 위조한 문서를 지금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해서, 어, 뻘떡 속아갖고 얘가 지금 어떻게 된 거야? 등기공무원이.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줬다, 는거 아니에요? 그죠?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? 어, 공모를 방해한 거죠? 그죠? 예,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죄 그죠?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겠죠. 어쨌든, 어, 그두 제로에서 처벌을 받았을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, 다 뭐, 사기, 사기면서 비록 성립하지 않았지만은, 뭐, 그렇게 처벌을 받지 않았나,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예. 자, 그 다음에 이제 2번 해보겠습니다. 자, 2번. 어, 피고인이 배당의 소송의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고 항소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여기까지 끊읍시다. 지금 어 1심에서 패소 판결 받아 갖고 지금 그것도 성질나 갖고 지금 항소했는데 그 항소한 피해자를 또 기망 기망을 했어요. 그래서 기망을 당했겠죠, 피해자는. 자, 거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돼요? 또 항소를 취, 취하하게 됐어요. 자, 이 경우에는 사기죄를 인정했네요. 그죠? 알아두십시오. 그래서 어, 배당이의 소송 요거 알고 계십시오. 그래서 항소 취하하게 하는 거 깨끗하게 해볼게. 지저분하다. 항소 취하하게 하는 거. 그죠? 배당이의 소송. 자, 꼭좀 기억해 놓으십시오. 그래 거기서 항소 취하하게 된거 뭐라고요?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. 그 다음 3번도 한번 이제 가볼까요? 자, 3번 가볼게요. 3번에 보면은, 색깔 바꾸고.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압류로 인하여 회사의 분양사업이 무산될 위험에 처하자 끊어 자 피해자에게 당신이 가압류를 해놓아 아파트 분양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가압류를 해지해달라 그랬어요. 그러면 천만원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 요것이 뻥이라는 거야. 거짓말이죠. 그럼 천만 원 줬다 안 줬다? 안 줬다. 그죠? 그래서 그냥 뭐뭐한 거예요? 가압류만 해제하게 만든 거죠. 그래서 피해자로부터 가압류 해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서 어떻게 돼요? 가압류를 해제하고 에뭐 어, 보니까 사기죄가 성립한다 그랬는데 예, 맞습니다. 그래서 뻥 까고 그죠? 예, 돈 준다 해놓고 안 주고 그냥 가압류만 어, 살짝 해지한, 해지한 요 얌체 같은 요런놈들 그죠? 예, 사기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요런 놈들은. 다음 예. 4번에 한번 가볼까요? 또 4번에 봅시다. 4번 일단 4번 뭐 읽어보고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. 읽어봅시다. 4번이 일단 답인데.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및 인감증명 및 등기 의무자 본인 확인서면의 진실한 용도로 속이고 자 어디다가 동그라미 하냐면은 진실한 용도 속이고 여기다가 좀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진실한 용도 속이고 자그 서류들을 교부받아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한 경우 자 이거 뭐예요 사기가 성립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경우에 대법원에서는 어, 사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피해자에 대한 어떤 그 처분 행위가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? 모르겠어요. 어 지금 대법원에서 지금 입장은 뭐냐면은 사기죄라는 것은 어떤 기망에 의해서 그 피해자가 속아서 속아서 어떤 처분 행위를 해야 된다 이걸 기본 입장으로 갖고 있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. 지금 용도 속여서 서류 받은 거로 해갖고 지금 부동산을 갖다가 지금 자기 거로 좀 꿀꺽했단 말이에요. 이 경우에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행위가 없었다고 봤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사기가 인정되지 않았, 않았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뭐 나는 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검사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. 아 이런 경우가 사기지 뭐가 사기야 그렇게. 그런 식으로 따지면 뭐~ 사기 뭐~ 사기 안 되는 것도 많지 지금 내가 보기, 보기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일단 뭐~ 우리 판례는 사기를 인정하지 않은 건 사실인데 어, 물론, 내가 보기로는, 글쎄, 이거를 사기를 인정 안 했다는 것이, 뭐, 처분행위라든지, 뭐, 그런 원리를 따져갖고, 이 사람을 풀어줬다는 게, 좀 이해가 안 가요. 뭐, 그렇다고 해갖고, 그냥, 공짜로 풀어주진 않았겠죠? 여기, 뭐라 그래요? 진실한 용도 속이고, 서류 교부받아서, 어제 등기했으니까, 이거는 뭐야? 적어도 뭐 공문서 부정행사 정도는 되겠죠 그죠 좀 약하게 처벌한 것 같아요 그죠 그죠? 등기의무자 환... 서면 받아갖고 용도 속이고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 경료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문서 부정행사 정도 되겠죠 어쨌든 사기는 되지 않는다고 우리 대법원은 봤는데 내가 보기로는 어쨌든 좀 이것도 문제가 많아 글쎄요 뭐 판사들의 뭐겠어 노... 논리가 뭐 그렇다고는 인정은 하겠는데 어쨌든, 그래서 검사도 이것이, 이것이 사기가 된다고 생각해서, 어, 기소했겠죠. 근데 내가 봤을 때도 검사의 의견과 동일합니다. 그래서, 어, 이런 걸 사기로 안 보고 뭘 봤냐. 근데 판사들도 좀 요즘 들어와서 보면 이상한 판결이 좀 있는 거는 같아요. 예. 모르죠. 뭐, 자기네 나름대로 뭐, 그것이 논리라고 생각해서 얘기했으니까. 자,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